효인가요이 예. 발이네요 형이 고라면서요 아, 어? <웃음> 형이 고라며 어? 어? <웃음> 형이 고라며 <웃음> 아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내가, <웃음> 내가 이걸 하게 되다니 <웃음> <이걸 하게> <웃음> 생각했더라 아니 고라며 어, 그래. 그래서 뭐 영상감 영상감 플레이야 아니면 진짜 진지빨고 플레이야 아, 영상감이지 영상감이요? 짜아 음. <웃음> 나 유하 유하 야저원 유튜브가 니아프리인데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버 시정이 여러분들 어제 시작부터 거짓말 합니까? 너무하네 나중되면 오라나 이런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였더라? 아, 아, 아, 이거, 아, 야. 아 이거 스페이스 말구나? 아 자꾸 아, 장난질하는데? 와야얘 물풍선 뭐야? 보이물이네한사먹기어 까비 그러셨지? 뭐야? 불풍선이왜 색깔이 계속 바뀌게 돼? 어? 뭐야?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죽어 아 뭐야 <웃음> 어나 죽겠다 아! 안 죽었는데? 어? 어? 죽었네 거야? <웃음> 아 맞다. 아. 이물포선 내 거. 아까비 뭐야 이거? 이거 내 거. <웃음> 오 뭐야. 어떻게 막. 어. 자, 포선만 오지게 나오는데? 넌못 지나간다. 어? 잘, 잘 가고. 응, 야, 기어댕기는 군백이야. 아, 쉴드 빼. 인간적으로. <웃음> <웃음> 아, 이 아이템조 그렇지. 턴 넘지. 아, 아이템 빼라고. 죽을지, 거, 빼라고. 나 깨져 있는데. 아, 아, 아 안쓰수 되지. 되지. 아, 저렇게, 어, 야, 또렷해, 야, 야, 걸어 이 새끼들아. 빠지가야, 쪼 버려. 야, 1랑이 안 나와. 수맛? 이거 내가 뒤졌는데? <웃음> 이러면 내가 뒤졌는데? 와, 템 쓰는 거 봐. <웃음> 어, 야야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아니, 나아 지금 나만 노템이야? 니들 사람이야, 그러고. 당신에 양심도 없으니까. 와, 저거 어, 보니 노전전 네, 확인 네같으지워버려 진짜야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이진개 아, 진짜 빡빡 아, 아, 아, 아. 어? 지안어 좋아! 어저 글러브 글러브 글러브 글러브 솔직히 글러브 생각보다 쓸모없음 어? 있나요?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음, 이게 판정됐다고저가못쓸도 들어갔고... 어. <웃음> 있네? 아, 어. 어. 어. 여기 일라인 나올 거라고 다니다 <웃음> 어림없는 소리. 어? 피다비봐피 찾아봐. 어? 오? 야야템아템다아템다 죽여버리기에는 템다 빼. 야! 추잡해서라도 이기는 게 승리야. 이거 추잡이 아니라 그냥 추한 거잖아. 추우우 아, 답했어, 답했어. 답다 뺐어. 어디 템 쓰는 소리 나기만 해봐. 씨. 왜 시작을 안 해? 아니 자꾸 이런 얘기만 나와. 아왜 히든 테리 안 나오냐고. 야템 하나도 안 나오냐고. 야금럼 그만 그만 나와 그만 아돈 주게 뜨잖아 뭔돈 진실해 감사하 한다고 해야지 야템 하나도 없어 이게 개 쓰레기야 야 시작해서라도 이기는 게 승리야 어? 어? 어? 아이템 쓴다 어? 봐. <웃음> 아이템 뭔데? 아이템 뺏 자기가 빼자면서 형택 <웃음> 형택 선생님 말씀하셨지 충하도 하도 상하도 우와~~~~~~~~~~~~~~~~~~~~~~~~~~~~~~~~~~~~~~~~~~~~~~~~~ 아그 선생님의 의지를 받아보죠. 이게 왜? 이거 왜? 이다 왜?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아, 이개미 이거 왜? 이기로날거 이거 왜? 이거 이거 이거 왜? 이 저거 먹야돼어 저거 뭐어야돼 아하 개빨라 이 새끼 아 그렇지! 어, 네, 모아, 모아. 아 이속이 두려아 이제 다들 물주기 같은 거최대 됐을 텐데? 어, 잠깐만! <웃음> 아 이거 큰일 났다 없으시냐? 이거 아아 들어와 젠장 아 아왜 길막하세요 아니 길막이라뇨 <웃음> 이거 어때 길막을 해아 진짜 짜증나네 <웃음> 네. 아 뭐야 이거 자 우지던키리 하나 나오는 거 싫어요? 나 어디 아 이거 앞에 경합판 이런 거 있잖아 안 보이는 거어 뒤에 블록 깼는데 막 악마 같은 거나와고안보였서딱 보고 나있잖아 큰일 났다고 지금은 쟤같이 그리고 이렇게 템이 한 개도 안 나오는 것도 개같애와 <웃음> 어떻게 이래 여기 폭망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지가 못먹되면내가 부시겠어 아저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시이죽와야은동 일로와 나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구석에 가만히 있었는데 <웃음> <웃음> 어 우리 쪽이 템 뭐야 아니. 아, 뭐야 이거 유령 유령 어 뭐야 이거 유령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누구야>, 이거? <저? 웃음> 유령이.. 유령이 아닌데? 그렇지! 지웠고 <웃음> 그렇지, 아웃! 반은 <반을 웃음> 먹고요 한번 놀아볼까요? 와, 아리 어홍! 아하하다아자어 아! 아 진짜 없어 이제는 아 여기 있는 거태어어 아! 힐폰 이죠운명하지 어? 재권! 그렇지. 아, 나 둘, 니, 양, 씨, 짱! 그렇지! 와, 씨. 치킨 먹고 싶노. 에라이. 아, 어어어네 씨. 아깝다. 뭐 어디지 오, <목소리는> 나이스? 아, <,IC 웃음> 그있잖아 <뻔> <Kazakhstan> 아, 네 예, 어, 어, 어. 잠깐 여기 있었어. 아 아, 아, 아 저기서 못 봤어. 이거 어, <웃음> 내가 더 앞서야 챘. 다까회자코부 <웃음> 위에 도박을 믿겠어. 어, 뭐야! 다지뿌셨잖아 엥! <웃음> <싫게, 오! 해적이기야, 웃음> 아 뭐야, 해어이 뿌리지 이 뿌리지 말고. 같이 뿌리지 말고. 같이지 말고. 같이 뿌리지 말고. 같 어? 어? 어? 어? 어? 아 형? 너 운동에 차라 어, 있는데? 죽어? 아니! 어? 아! 아! 아! <웃음> 걸란드 <걸려도> 와! <웃음> 와! 아! 걸려도 와! 저기 있는 것 같았어! 와, 그 아! 와. 걸려도 와! 내가 계속 스프레두고 있던 이유가 그거였어! <웃음> 아! 재찾으려고! 아아질다아 아, 아, 걸렸잖아. 제발 아, 죽어라. 제발 죽은해?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네가 죽으면 아, 돼. 아니야 싫어. 아, 그건 싫어. 아 찾아가서 같이 잡고 갈 걸. 아제짜 개꿀. 아 개꿀.